그 칭찬으로부터 야기되기, 약기되기 그런 것이면 에르스나 네. 아, 그 뭐냐, 아니면 충분한 그 행사의 수단으로서 낯선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닌 충분한 행사의 뭐 수단으로서 아 아니네 이런 충분한 수단으로서. 수단으로서 동일시하는 것이 가, 가능하다는 것이어야 된다?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러한, 이렇게, 해,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취여야 된다. 는 것은 바다. 네. It is possible to use the great man of the past as an excuse for laziness.